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 먹고 차료를 여기 있는거 우츄, 숟가락, 설크, 고기, 고소, 당면, 버섯 이상한찍 찍는거 사스, 이차료를 조금 차면 우리 부인분 한개 먹어도 돼 맛있어요 이거 중국어 통화 숯깐 사실은 중국 샤부샤부 먹을 때 중요한 거 이거 소스 그 소스 중국말로 뭐라 그래? 짜라 있는 시구의 이승 당면? 중국말로？이것들은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맛있니까 이거 같이 먹으면 요맛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요맛 좋아? 요 맛있어요. 맛 좋아? 요맛있어 <웃음> 아니 어디에 좋아요? 왜 좋아요? 누구? 아니 꺼내놓고 음. 먹으면 아탈烫的话伤食管啊 <웃음> 먹고 싶어? 찾으로 손손 손. 잘했어? 맞아? 손안돼손 알지? 음. 이거 먹을 수 있어? 배부르다 중국말로 어떻게? 아, <목소리> 불용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